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인집에 다녀온 출장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그 집은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8살 둘째 셋째가 쌍둥이 아들 6살 엄청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당연히 아파트 1층이 선호도 1위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1층으로 이사를 갔고 너무너무 아이들이 활발하고 즐겁게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1층 사시는 분들 동강거리가 짧은 그런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반지하여서 밖에서 안을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이야기인데 낮에는 괜찮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나무가 되게 우거져 있어서 낮에는 안을 잘안 보이고 그. 창, 창호 창 자체가 조금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내부가 잘안 보이는데 이게 밤이 문제예요. 밤이 되면 내부에서 불을 키면 밖에서 내부가 정말 너무 쉽게 보여요. 이거는 저층이 아니라 좀 중층이라도 공원 같은 데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데도 뭐 5층, 7층 이라고 하더라도 밤에 불을 켜면 내부가 정말 사람 팔 다리까지 정말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저렇게 고치는데도 다 보여? 라는 생각을 드는데 이 집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에다가 뽁뽁이를 붙여놨어요 뽁뽁이를 붙여놨더니 밤에 뭐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내부에서 밖을 볼때 느낌은 상당히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요 안개 시트지를 추천을 해줬어요. 요거는 무점착식이에요. 뒤에 끈끈이가 없어요. 그냥 얘가 물로 붙어요. 물 90에 세제 10을 이 칙칙이 안에 넣어요. 넣고 분무, 분무기 안에 넣고 얘를 창문에 먼저 뿌리고 요 시트지 뒤에도 축축 뿌려요. 창문에 딱 붙이고 헤라로 축축축축 하면 얘가 딱 붙어요. 근데 효과가 정말 좋은 게 제가 파란 물컵을 붙인 쪽과 안 붙인 쪽 양쪽에 두 개를 딱 놨어요. 안 붙인 쪽은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밤에 불을 켰을 때 아무 시공을 창문을 하지 않았을 때 정말 이렇게까지 보일 거예요. 근데 붙인 쪽은 실루엣만 보여요. 얘를 창문에 딱 대면 그때서 실루엣이 보이지만 뒤로 뒤로 뒤로 가면 실루엣이 점점점점 점점 흐려져요. 그래서 이 집도 뽁뽁이를 다 떼어내고 요 안개 시트지를 시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밤에 불을 켜도 이 안에 아이들만 지금 아홉 명이 뛰어놀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이날, 아이들이 엄청 신나게 놀았지만, 안에서 어떻게 엄청 신나게 놀고 있는지는 전혀 알수 없을 정도로 비침이 확연히, 확연히 줄었어요. 전 이제 저희 집도 한번 해봤어요. 저희 집 안방이 타공이 되어 있는데, 시트지를 뿌리고, 시트지를 바, 붙여가지고, 헤라로 쓱쓱쓱쓱 붙였는데, 정말 유리인지 아니면 시트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트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유리인 줄 알아요 불투명 유요게 그냥 물로만 붙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은 붙이기도 쉽지만 떼기도 쉬워요 내 집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무언가를 시공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요거는 물로 붙였다 떼는 거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도 그냥 착 떼면 원상 복귀가 돼요 얼마나 좋아요. 까다로운 주인님을 만나면 왜 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착, 착, 착 떼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집을 영화관이나 뭐 사진 그 이렇게 암실? 요런 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저는 실루엣조차도 안 비쳤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양인데 이쪽 부분만큼은 음식물 저장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아예 안비쳤으면 좋겠어요. 100% 빛을 차단할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하면 그런 분들이라면 요요 제품을 추천해요. 요거는 이 뒷면은 정말 완전 맨들맨들한 블랙이에요. 그리고 앞은 약간 모래처럼 오돌돌돌돌돌 있어요. 얘는 붙이면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 집에 전실 앞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아시죠? 센서 등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되면 가끔 불이 켜졌다 꺼져요. 근데 이게 밤에 갑자기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면 엄청 신경이 쓰여요. 얘를 한번 붙여봤어요. 그냥 창문에 칙칙이 뿌리고 시트지에 칙칙이 뿌리고 헤라로 쓱쓱쓱쓱 해주면 재단이 되어오기 때문에 재단의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정말 완벽하게 빛을 차단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센서등을 왔다갔다 하고 불이 켜져도 불이 켜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은 가성비로 따지면 갑 오브 갑이고 시공면에서도 최고로 쉽고 또 접착면도 좋고 접착면만큼 빼기도 쉽고 거기다가 효능까지 좋아요. 빛을 차단해주는 효능까지 1층이시라면 아니면 동간거리가 정말 짧아서 문을 열어놓는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블라인드나 커튼보다도 정말 저렴한 가격이고 시트지가 다 재단되어 오기 때문에 경제적인거를 더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갈 때 원상복 회복을 다 원상복귀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너무 걱정인 분들 원상복귀가 걱정이신 분들 우리집이 밖에서 제발 안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제가 써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제가 이거를 바를 때 지인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같이, 같이 있었는데 정말 모두가 다 브라보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럼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